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연필은, 여기, 여기 파버카스텔에 나온 줄리어스, 줄리어스 만필인데요이 줄리어스 만연필 같은 경우에는, 어 11분가 기준으로 약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산지좀 오래돼가지고 파도사 같은 데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할 때, 제가 이걸 리뷰를 지금 할때 이거의 네이밍을 몰라가지고 되게 차단한 고생을 좀 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잘안려진 제품이거든요 한국에서 잘안려진 제품인데다가 이 되게 파는데도 얼마 없어요 11번가 제외하고는 뭐 딱히 파는데도 없고 해가지고 저도 이거 찾는데 고생 좀 했어요 11번가에도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차는데 고생을 했는데 일단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는 콩깍지 모양을 연상하시면 돼요. 콩깍지 모양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이 콩깍지 모양 을 연상시키는 요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콩깍지 모양 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제가 원래 색깔을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는 원래 그런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걸 샀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네 전체기 외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아마도 어 블루베리 색깔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해요 블루베리 색깔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블랙베리였나 블루베리였나 어쨌든 그 색깔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외관은 굉장히 굉장히 유아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는 요거의 용도는 일단 여기에 줄을 걸어가지고 여기 목걸이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쓸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대롱대롱 매달 매달아서 어 목걸이처럼 쓰고 쓸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잉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확인할 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엄청나게 쉽게 잉크의 정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워 카스텔이라고 여기 저 키기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로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립 존 부분 일단 이제 내음 호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용 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립 존 같은 경우에는요. 그립 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이제, 어린데들이 잡기 딱 좋게 이런 식으로 움푹 파져있는 모습을 보여,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딱 잡게 파지법을 딱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파지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래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이걸 굉장히 필기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자주 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립 부분 같은 경우는 에 기본 F립인데 기본 F립인데 여기 립 자체에는 딱히 특별한 문양이 없어요 특별한 문양이 없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뚜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뚜껑 같은 경우에 크기가 커서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어린 뒤에 쓸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뚜껑을 끼울 수가 없거든요 끼울 수 있는데 되게 애매하게 끼워져요 이런 식으로 끼워져 가지고 되게 질때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저는 빼고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얼레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뒷부분에 끼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할까 생각이 들어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 꼬살리 모양이 이렇게 어 굉장히 어 예쁜 게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전체적인 모습은 예뻐요 전체적인 모습은 예쁜데 굉장히 예쁜데 굉장히 예쁜데 어 살짝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전 거의 이틀째 못 자고 있기 때문에 <웃음> 리뷰 중에 이렇게 하품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이 네이밍을 쓸수 있는 여기 명찰 표시를 명찰를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여기 솔직히 이름을 적어서 넣을 수 있는 스티커를 제가 동봉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라미 a b c 만년필 같은 같은 경우처럼 라미 a b c 만년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어, 거의 비슷한 크기로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다분히 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볼수 있구요 일단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각거리면서 뭐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게 잘 써지고 부드럽게 굉장히 잘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필압에 따라서 혹시나 필압에 따라 크기가 변 이렇게 굵기가 변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구요 네 이렇게 오늘도 줄리어스 만피를 리뷰해보았구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